안녕하세요. 배그 크리에이터 낚시장인 쌀타임니타님을 구독하고 있는 게임하는 직장인 깽직입니다. 최근 쌀타님의 도전 실패 영상을 보고 좋아하는 유튜브의 실패를 가만두고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에 C4를 붙이고 날려서 적을 잡아볼 거예요. 차 밑에 연료통을 놓고 수류탄을 던지면 차가 날아가게 돼요. 처음 연습할 때는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질 않았어요. 저는 군생활을 60mm 박격구반에 냈기 때문에 이 정도 각도 계산은 금방 할수 있었습니다. 집을 보고 쐈지? 그렇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연료통의 위치에 따라 차가 날아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각도 계산은 끝났습니다. 차를 타고 브라니를 발견했어요. 브라니의 진짜... 친구도 잡아줬어요. 원래는 시포도 잘안 나오는데, 초반에 시포까지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두 명을 더 잡고 시체에서 플레어건을 먹었는데, 저는 파밍을 더 해야 했기 때문에 팀원에게 플레어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플레어건 소리를 듣고 주변의 적들이 차를 타고 붙어버렸어요. 침착하게 차를 타고 돌면서 적의 위치를 모두 파악했어요. 한 발을 쏘고 오른쪽으로 도는 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각도 계산을 했습니다. 차 앞에 연막을 부리고 폭탄을 제조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성향 풍속 적과의 거리 그리고 각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구독 한번